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또 새로운 제품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그 VFC에서 출시한 STF12라는 그 파밤이라는 어, 샷건이에요 이 제품은 예전에 한번 제가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 요 근래 제 구독자 분께서 이 제품에 대해서 질문들도 많이 해주시고 또한총세분 정도가 갑자기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어, 글들이 좀 올라왔어요 어, 자기도 구매를 하고 싶은데 내구성이나 뭐 co2 버전 이 밖에 못 구하는데 내구성이 얼마나 받쳐 줄지 또는 어, 이 제품의 사격에 대한 영상이 좀 보고 싶다 라는 이런 글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한번 제가 집에 보관 중이던 이 제품을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일단 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어 실제로 테스트 격발 한번 해보고 나서 제가 이 제품을 사게 된그 계기 그리고 지금까지 보관을 한 주기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의견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놈의 딱국질이제 영상을 제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이딱국질이 3일째 하고 있어요 미치겠습니다 예 그래서 딸꾹질하는 영상이 이제 지속적으로 올라왔는데 절대 같은 날 찍은 게 아니, 아닙니다 옷을 똑같을 거예요 아마 이 후드티 후드티 안에 이 티는 계속 갈아입었는데 이 후드는 제가 지금 운동할 때 여기 사격자아서 운동할 때 입다 보니까 한 3일째 이거 들고 다니면서 입는데 아무래도 그거는 좀 양해 구하시고요 저 새끼는 옷도 안 갈아입는다 3일째 하루만에 영상을 막, 막 찍어낸다 이런 건 아닙니다 영상은 한 3일 정도에 거쳐서 나눠서 찍었습니다 아무튼 테스트 격발을 해볼 거고, 가스는, 어, 보, 보통 저는 이 가스를 씁니다. 이 제품을 쓸 때. 그리고 쉘은 지금 이그이 그, 이 VFC에서 나온 이 정품 쉘. 그리고 제가 별도로 어, 구매한 쉘이세 개를 쓸 겁니다. 이 30발짜리 들어가는 쉘인데, 사실 쉘도 문제가 많아요. 이거 어? 일단 사격을 한 뒤에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사격을 시작을 할거고 대략적으로 사격하는 거리는 한번 제가 한번 걸어갔다 오겠습니다. 대략 어느정도 거리가 되는지 제 보폭 기준으로 13 걸음 정도 됩니다. 10m가 좀 넘겠죠? 일단, 그, 제가 준비한 쉐를 가지고 한번 사격을 해볼게요. 하하. 일단 사격을 했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그거 저기 3년 전에 대만 갔을 때 사가온 건데요 오늘 저기 누가 좀 사격 그거 해달라 해가지고 자 일단 사격을 했고 어 대충 탄 궤적을 한번 보실게요 이런 네. 식으로 계적이 어, 지금 형성된 걸볼수 있어요. 조금 더 가깝게 네. 한요 정도, 요정 요정도. 요정도 궤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더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테스트 샵 해보겠습니다. 탄이 안나가네요, 탄이 셸을 어, 교체했습니다, 다시 한번 다 써본 것 같네요. 자, 쉘에 탄을 좀더 채워왔고 조금 더 쌓아보도록 할게요. 모두 다살했습니다 한번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실게요 거의 뒤에 쏜 것들은 탄이 조금 많이 쳐졌어요 밑으로 네. 요렇게 뭐 요렇게 뭐 대충 그리면은 한 요정도 이게 처음 샀었던 것들은 한 요정도 근데 요번에 뒤에서 썼던 것들은 조금 뭐 작동 물량도 좀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밑에도있는뭐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마무 앵글을 돌려서 마무리 얘기를 한번 하고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일단 영상을 좀 마무리를 하고 어.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실제로 이 위쪽에 있는 그피카트니 레일 이거 이 부분은 어 분리가 됩니다. 이 앞쪽에 있는 나사를 풀어서 분리가 가능하거든요. 이것도 이 뒤쪽에 있는 나사를 풀게 되면은 이렇게 빠지게 되고 이게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빠져서 얘가 제 기억으로 이렇게 어 분리가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쓰셔도 여기에 가늠쇠 가늠자 이 글록 스타일의 가늠쇠 가늠자가 여기 달려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요런 식으로 달려있고, 어, 여러가지 좀 이런 재밌는 요런 실총과 비슷한 기능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안되요 조립을 할 때는 역으로 꽂고 조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프론트 사이트, 리어 사이트도 이게 그 리어 사이트 쪽에서 상하 좌우 조절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뭐영점 잡는 것도. 무게가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제품 스톡이 이렇게 접이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어서 이렇게 어, 사격도 가능합니다. 사격도 가능하고 펼쳐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제품의 장점은 뭐냐니까 탄창 이 쉘이 빠지게 돼요. 이게 탄창 그 카트리지가 빠져서 아, 탄창이 아니고 요 가스 카트리지가 까져, 빠져요. 그리고 요 밑에 니뿔이 달려 있는데 이 니뿔에 그 hpa 니플을 장착하게 되면 hpa 로 사격도 가능해요 가능하고 그런장단점은 있습니다 기본적인 각인 이라든지 완성도 라든지 이런거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는 잘 돼있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좋은 점은 있느냐 이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더 많은 제품이에요 첫번째가 이쉘 정품 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쉘이 안빠집니다 한번 보게 되면 은 그래서 쉘을 꼽았을 때에 이 일자 드라이버를 누른 상태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해서 쉘을 이렇게 눌러서 빼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이거는 VFC에 있는 정품 쉘도 마찬가지고, 마루이 쉘도 마찬가지고, 뭐, 시마 쉘, 아니면은 제가 별도로 구입했던 여러 여러가지 쉘들 전부 다 마찬가지고, 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이쉘 뒷부분을, 이 튀어나온 이 뒷부분을 갈아야 됩니다. 갈아야 되든지 이 안에 내부를 갈아야 되는데, 어, 쉘을 가는 게 좋겠죠. 총을 가는 것보다. 뭐, 그거. 그리고, 급탄 문제. 이 정품 조치라 급탄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두께 때문에 쉘이 수평적으로 이렇게 구조가 안 되고 딸깍 걸려야 되는데 이게 살짝 이렇게 아래쪽으로 비틀어져서 걸리게 되면 이 탄이 공급이 안 돼요. 조금 전에 제 사격 영상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탄이 안 나가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어, 결정적으로 그런 문제들. 그리고 이 제품이 호법이 없어요. 그래서 고정호법을 사용하는데 조금 약한 가스 제가 오늘 썼던 퍼프디노 그린가스를 쓰게 되면 은 조금 사용하다 보면 은한 탄창, 쉘한 개, 30개 말개 정도 사용하다 보면 은세 번째 쉘부터는 끝단에서 탄이 좀쳐지는 느낌, 쳐지는 느낌이 있어서 어, 이 가스의 카트리지가 작아서 오는 이 소모량 이 작아서 한세 카트리 정도 쓰면 탄이 쳐지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거 외에는 뭐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일단 그게 작동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제품을 꼭 사야 되겠다라고 어 물어보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절대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이 제품을 사게 된 계기는 음 조금 길어요. 2016년도에 대만 그 후아쇼를 갔다가 2016년도 겨울이었죠 겨울에 대만 MOA쇼를 한다는 걸 이래로 한다는 걸 알게 됐고 그때 대만 VFC 부스에서 이 제품, 시제품을 처음 봤습니다. 봤는데 출시를 안 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CO2 버전만 나왔었어요 이 가스 버전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CO2 버전보다는 가스 버전 사고 싶다 그니까 내년에 출시 예정이니까 내년에 대만 오면 살수 있다고 라 하길래 그 다음 해 갔죠 또 대만에 갔는데 역시나 출시를 안 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 해 2019년도 코로나 터지기 직전이었죠 2019년도에 대만을 갔는데 19년도 12월에 대만 MOA 쇼 샤메 MOA 쇼를 갔는데 그날 그 VFC 매장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이제 VFC 매장을 먼저 들렀는데 VFC 공식 그 펜타곤 서비스 센터에 VFC 부스가 있습니다 매장이 있었고 거기서 갔더니 어, 드디어 올해 팔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자마자 구입을 한 총입니다 구입을 했고 그때 이후로 이게 어 3년간 벽에만 걸려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3년 동안 쓴 카트리지보다 오늘 테스트 한다고 쓴 카트리지가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어요. 오늘 오다가 또 기스가 난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네, 예, 그렇고 어, 실제로 어, 두 발, 아세 발, 여섯 발 조절은 이 안에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 저 같은 경우는 여섯 발씩 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섯 발씩 쏘고 또 이게 어, 퍼지지가 않아요, 탄이 퍼지지 않고 거의 여섯 발이 일직선으로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이 타켓 거의 손바닥 정도에 다 꽂힌다고 했죠 손바닥 정도에 그러니까 실제로 게임에 사용하기에도 급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게임에 쓰기에는 그렇게 적합하지도 않고 제 개인적으로 이 제품은 출시되지 1년 만에 1년도 안 됐죠 거의 단종되다시피 하고 재생산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다른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싶어서 이전에 한번 VFC 매장에 이거 부품 구할 수 있는지 라고 물어봤을 때뭐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건줄수 있는데 추가 생산 계획은 없다라고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아마 올해 대만 또 MOA 쇼가 있는데 그때 한번 가게 되면은 요거에 관련된 질문을 한번 좀더 드리보고 실제로 대만 그 뭐야 VFC 서비스 센터 공식 서비스 센터 이 제품이 있는지 구매할 수 있는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음, 거기 매장에 이 물건이 있으면 구매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구독자 세 분께서 이 제품의 뭐 사경영상이라든지 간단한 이런 이야기거리를 알고 싶다고 하셔서 이렇게 리뷰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